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자 이제 좀 외우실 때도 됐죠 네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꾸짖지 않니 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마 그리스토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토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인사말 끝내려고 합니다. 네, 인사말 끝내고 다시 이제 본론 진짜 왜예비소서가 서신서승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다음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놓칠 수 없는 이두 주제 성도와 신실한 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소설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대초부터 그가 예정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아는 것 이뜻에 부름받아서 나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인삼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부르심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갑니다 계획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요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이루고 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라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도달하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허무함과 허탈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 다음 유스들 제가 꼭건면에 두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무엇이 되겠다 어디에 니치하겠다 n p e 10밀리언 사람이 되겠다, 어떤 뭐 e o e o 가 되겠다, 0 million people, 10 m i l l 게 o n people, 10 million people, 허함 million people, 10 million p 는 o p l e 10 m i l l i 하는 people, 10 million people, 10 million p 만 무엇을 위한 삶, for, living for 무엇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팅해 가면 어떤 책임감에 우리 의 삶을 세팅해 가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설정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바울이 자신은 오직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생각과 가치관과 발달로 인하여 보다 나은 유토피아와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보다 편안하고 안식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순식간에 지금 조합되고 수집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나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을 존엄성, 인간의 인권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어떤 개념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류의 역사 성경적 기반으로 하면 인류가 한 6천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늘 실패하고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한 가지 예로요. 요즘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청년들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안 하려고 하죠? 돈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했는데 또뭐안 하려고 해요. 애안 낳으려고 해요? 왜안 낳으려고 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100세 시대에 사는데 다음 세대들이 없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런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술의 발달이 통신의 발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전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참 육택한 삶을 사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더 단절이 되고 더 공허해지고 더외로워지고 사람들은 단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서로 비교의식만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우리가 행복을 주는 시대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둘만 나아 잘 살자 왜요? 그때는 계속 낳는 거예요 나오니까 야 이러다가 그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 이러다가 지구에 인간이 폭발해서 살 공간이 없을 거다 는 걱정도 했었어요 그때 그죠 심지어 중국은 이제 못 낳게도 했었잖아요 한 달면 중에 근데 요즘은 나으라 하고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시급하고 개인주의의 극치가 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으니까 나만 나만 신앙도 나만 인생도 나만, 나만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공동체가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진단은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문제가 무엇인지 를 진단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의도의 인간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깨어진 존재가 되었고 이 깨어진 존재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무슨 핵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떠나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 하는 짓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문제 진단을 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동행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게 원하시고 함께 거하는 삶.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을 외워 주님은 이스라엘 배선들을 추울해급 해주셨고 신의사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도 안 되니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의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해서 휘장이 찢기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와 더불어 살수 있는 길을 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예수 그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이 더 갖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가실까?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의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깨어진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누구든지 그 탑, 복음,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들을 찾고 계시고 마지막 부르심도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 사도라는 이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타당한 공격이에요 사도의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끝까지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방인을 위한 부름받은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옥중에 갇히는거 빼고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얼마 초참합니까? 매 맞고 피 맞고 죽을 겁니도 수도 없이 넘기고 질타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생명을 소유했고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기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인 것을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리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요대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본질적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사도인 것입니다 무슨 사도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할 파송받은 주의 자녀인 것이에요 요즘 제가 이말 자꾸 미는데 보낸받은 자, 보내신 자가 책임져요 여러분 그의 믿음 꺾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확증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 따라가면 보내신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나아가는 삶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침노하지 못하고 불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보냄받은 자의 정책성이 무엇일까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가 주는 우리 삶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와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는 이두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귀합니다. 어, 예배석 교회로 좀 돌아가 볼게요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 중에 이 성도 중에 성도는 크게 두 가지 무리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 출신 유대교가 몸에 배어 있고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의 문화 속에서 구약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계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 출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온 무리들 크게 이두 무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터키 지역 그리고 이방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배소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즉 히브린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문화와 유대교 전통과 유대교의이적 예배를 들였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또한 예배소 혹은 이방인들, 헬라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두 무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맹맥 구절에서 예배소설을 살펴보면 이두 무리를 염류해 두고 기록해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본적으로 문어와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이 다른 두 구류가 만나면 융합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요즘 캐나다도 똑같이 여러분 자로우로 쫙 하고 갈려져 있잖아요. 아 어, 나는 중도예요. 중도가 어디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야, 이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명절 때나 가정 모일 때 정치 얘기 안 하는 게뭐 요즘 뭐 트렌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두 그룹이 하나 될수 있는 원리가 에베소스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에베소스 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석 교회에 두 무리가 있어요 전혀 다른 색깔과 전는 문화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매일 다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되는 비결을 선포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할게요 세상에 보여주는 거짓된 하나됨, 보여주기식 하나됨이 아니라 참된 하나됨의 원리가 바로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될 수 있었던 원리가 예배소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원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석이라 가족이란 뜻이에요 권속은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가족이란 거예요 남과 가족이 다른 게 뭐예요 여전히 치고받고 있는 가족도 있지만 그래도 피부치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원수 지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예수그스도으로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피를 나는 형제 자매는 다르잖아요. 가족은 다르잖아요. 성도라는 건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두 무리의 출신들 그리고 이 배경을 이해하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 되는 영적 원리를 예배소설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두 가지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거룩함과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많은, 도, 많은 능력, 많은 재능, 많은 위치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 성령적 원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 교회 방식은요 거룩과 하나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영적 원리가 오늘 성도와 예수 그리토 안에 신실한 자라는 이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와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낸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성도와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는 동일한 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성도는 특정한 그룹을 향해서 얘기한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는 또 다른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빅 유대인들을 말하는 칭함일까요? 아니면 이 둘을 하나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변적으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질문이 있냐면 원어를 공부하면 이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안에 컨젠션, 그러니까 접속어가 들어가요 이 카이라는 헬라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순이와 영이 사과와 바나나 갑자기 초등학교로 돌아가니까 기쁘시죠? 이와 같이 and, or, n either, but 이라는 이런 영어로 다양한 컨정션, 접속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바로 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의문이 좀 갈려요 성도와 예수원의 신실한 자는 분명히 두 그룹일 것이다 아니다 한 그룹이다 왜냐하면 두 그룹일 때 해석이 다르고 또한 그룹일 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참 많은 혼동이 좀 있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는 원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아 새롭게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해석해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해석하기에 좀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이두 그룹이 한 그룹인데 성경적 근원과 팩트가 어딜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골로새서에서 매우 동일한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골로새서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죠. 자, 옥중 서신이 네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비슷한 시기에 쓴 책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썼으면 굳이 다르게 쓸까요? 비슷한 문맥과 유형으로 썼을까요? 그죠? 비슷하게 썼을 거예요. 자, 골로세서 1장 2절을 찾아볼게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비슷하죠. 골로세어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신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골로세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는와 라는 엔드 그리고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골로세서는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성경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커멘터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원래 신실하고 어, 신실한 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되니까 굳이 이 카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 커멘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도가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둘이 굳이 뛰어내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골로세서의 의도였어요 그렇다면요 에베소서는요 하나의 그룹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그룹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배경은 다를 수 있어요 출신은 다를 수 있어요 언어는 다를 수 있어요 능력치는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보고 적게 보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이며 성도는 신실한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요 성도, 세인트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자,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별된 자,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의 의미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귀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핵심적 요소 딱 하나만 얘기하면 성도의 핵심적 요소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주인된 삶, 제일 하게 종로로 타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 구별된 삶을 어디서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금 거하는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막 사모하기 시작하면 어떤 갈망이 일어났냐면요. 야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자꾸 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연애 해보셨죠? 네, 눈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연애 해본 사람이지만 아,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없이 그냥 둘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지금 장모님한테 굉장히 혼났던 거 뭐냐면 밤에 데려다 주면 이제 차에서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오를 4 시간 하는데 새벽 2 시까지 막 가는데 <웃음> 아니 왜 집을 왜안 보내주냐고 그래 가가가 가다가 어, 어, 다시 들어 가가 제가 빨간색 차였는데 장모님 빨간색 차만 못막 쫓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자꾸 둘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꾸 주의 사람이 커지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된세간이 자꾸 역겨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역겨워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야 여기 도망가고 싶다 주님 그러 그러니까 주님과 단둘이 어디 산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야나 같은 사람 없을까 야 같이 우리 저기 시골에 가서 그냥 모여 살자 이재된 세상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들었나요? 근데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분리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우린 분리된 자라고 생각해요. 예, 저 악한 사람들 상정도 말하지.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상종을 해? 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데서 일해? 어떻게 술집에서 일해? 그렇게 더럽고 추한 데서 어떻게 일해? 당장 나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린 분리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보내심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건 또 하나가 있죠 예수 안에 신실한 자 이건 무엇을 뜻하실까요?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해도 안 되고 너무 지적인 것만 추구해도 안 돼요. 성도는 이 땅에서 구배된 삶을살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어디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시민.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주님께서는 상상순에서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성도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이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는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소금은 뭐예요?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녹음으로써 융화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신 것이 보이십니까? 성도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예수 안에 속한 신실한 자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까 앞서 교회의 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제성과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볼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군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신한 자이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죠? 왜요? 목사님 제꼬락서리를 보니 아, 송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선뜻 부끄러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송도가 될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칭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의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께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때 십자가의 공로가 성도가 될수 있는 유일한 이유고 예수 안에 신실한 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한그일 때문에, 그죄 때문에 왜성도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세요? 내가 예수께 속하였다는 것을 왜 주저하시냐고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나됨이 나의 무엇이 나를 송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이 내가 송도가 되었고 예수께 속한 자 신실한 자가 된 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그 공로, 그피 흘리심 그것이 내가 성도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네가 성도야? 라고 할수 있는 질문을 들을 거예요 야야너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 별반 다르지 않다. 도찐개찐이다. 네가 무슨 성도냐? 마귀도 참소할 거예요. 야, 네가 성도면 야, 나도 천사다.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저도 그 짐을 수도 없이 해요. 내가 야,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물상해서 묵상 제안해 주시는 감동은 이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공로가 단 1도 없어요 태초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 할렐루야 한 10% 올라갔군요 <웃음> 여러분 예수 안에 신신한 자이십니까? 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사단마이가 참석해도 얼굴 딱 까고 니까지 깨 우리 아버지가 나 성도라고 말씀해 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수께 속하였다고 말씀해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가세요 거룩과 하나됨을 추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하니깐 그래도 2절은 좀 마무리 할게요 네,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토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와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대요 제가 부활절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 NS라는 히브리어 NNS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 조건부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조건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내 손을 치면 내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평안은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는 평안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늘 불안해요 조금만 생각하고 성숙하신 분들이 늘 얘기하는 건이 평안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 알잖아요 불행은 비수와 같이 꽂혀요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이 손에 주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주어진 샬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그 샬롬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수만 가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재된 생활을 돌이켜 주의 말씀을 돌이키는 그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도된 것은, 주원에서 신실한 자로 칭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와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거룩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